채용을 했어. 어떻게 동구, 동기부여를 하면은 좋은 경영 성과를 낼수 있을까? 그렇잖아, 그죠. 자, 이런 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, 자, 동기부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살펴봤습니다. 자, 거기에 동기부여를 크게 이두 가지 그룹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내 내재적 동기부여와. 외부에서 오는 동기부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둘 중에 외부에서 동기부여 되는 것보다는 이 사람 내면에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으면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얘기야 자 이걸 설명을 했는데 동기부여의 연구된 이론들 여러 개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단계가 있다. 다섯 단계가 있다. 이런 욕구 5단계를 주장했습니다. 욕구 5단계 첫 번째 나왔다. 많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. 이 욕구 5단계를 우리가 생리적 욕구가 가장 첫 번째 욕구다. 자, 생리적 욕구 다음에 이제 생리적 욕구가 만족이 됐다면 더 이상의 욕구를,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소소는 되지 않는다. 그 다음 단계에 욕구를 만족시켜야 된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다섯 단계가 자, 생리적 욕구. 그 다음 뭐 안정의 욕구 혹은 안전의 욕구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소속 어느, 어느 조직에 담겨져 있다 함께하고 있다 이런 소속의 욕구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존경의 욕구 최상위에선 자실현을 할수 있는 욕구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은 최상위급 자기가 스스로 자기 컨트롤 할수 있는 정도 내용입니다. 아주 바람직한 좋은 욕구입니다.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섯 단계를 메슬로우가 주장을 했습니다. 그 다음 주장한 사람들 욕구가 자 알더퍼가 ERG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. 예, 이 사람은 메슬로우의 이 욕구가 순차적으로 욕구가 만족된다. 이걸 이제 비판을 합니다. 그래서 꼭 순차적으로가 아니고 순서 없이 뒤죽박죽 되어서도 동기부여가 가능하다. 이런 뜻이고요. ERG는, E는 이렇게 생존 욕구, existence needs, 그 다음 관계 욕구, relatedness needs, 그 다음 발전 욕구. 이세 가지 욕구가 존재한다.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. 그 다음, 알더퍼 이론. 그 다음, 세 번째, 허즈버그라는 사람은, 아니야, 욕구가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라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어. 이렇게 해서, 위생 요인하고 동기 요인, 이렇게 투 팩타 쇼를 해서 이 요인 이론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위생요인은 뭐고 동기요인은 뭐냐 위생요인은 만약에 이 요인이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면 미충족 시에는 바로 불평, 불만, 불만족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 얘기고 그다음 동기요인은 충족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이 위생 요인 같이 어떤 불만족을 일으킬 그거는 아니다. 자, 그런 욕구. 이두 가지로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허즈버그가 이 요인 이론을 주장을 하고, 그 다음, 네 번째, 맥그리그라는 사람이 XY 이론. 자,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자, 인간 본성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, 자, 부정적인 관점 X, 그다음 긍정적인 관점 Y 이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경영자다 생각하면은 경영자 자신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X 이론을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경영자가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다면은 종업원들 어떻게 어떻게 지휘할 것 같아요. Y 이론에 나는 생각을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. 그러면은 완전히 경영 스타일이 달라지겠죠. 그렇죠. 이제 그 내용입니다. 그다음 대부분 이제 여러분 어때요? 우리 인간들은 일을 열심히 스스로 찾아서 일할 것 같습니까?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가능하면 스스로 일을 찾아가지고 내일같이 할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X이론 쪽에 가깝다면 그 경영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겠습니까? y 이론 쪽에 내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면 달라지겠죠. 자. 그 다음, 다섯 번째. 아지리스 성숙 미성숙 이론. 그러니까 미성숙 한 상태에서 성숙 한 상태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. 이렇게 두 가지 성숙 미성숙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. 그 다음, 맥크리랜드는 이렇게 세 가지 욕구가 있다. 성취 욕구, 권력 욕구, 귀속 욕구. 자, 이세 가지 욕구가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그 다음, 여덟 번째, 부름은 기대이론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. 인간은 굉장히 이해 타산적이다. 자, 첫 번째, 노력 성과 관련성을 계산을 합니다. 내가 노력을 하면 성과를 낼수 있다고 라 판단됐을 때는 노력을 할 것이고 내가 노력을 해도 성과 낼수 없다 그러면 시작을 안 하게 됩니다. 그 다음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무엇일까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계산적이죠 뭐꼭 계산적이라기보다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상이 있다 있을 때 과연 그 보상이 값어치가 있냐 없냐 내가 성과는 낼수 있어 성과 내도 보상 주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상이 별 값어치 없다? 그러면은 동기 유발이 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. 자, 이걸 이제 부름의 기대이론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, 그 다음 여덟 번째, 자, 이 이론, 형평성 이론입니다. 형평성 이론. 자, 이걸 다른 말로 뭐 공정성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사람은 동등하게 대접받기를 원한다 동정, 공, 공정하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? 공정하게 100m 달리기를 하는데, 50m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100m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 같이 달리기를 시킨다면, 그것이 공정하냐? 공정하지 못하지요. 그렇죠? 자, 뭐 쉽게 얘기하면, 이걸 노골적으로...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까?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어야 되냐? 자그 내용입니다. 자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 우리 내가 내가 사장님이다. 응? 우리 회사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. 그 채용 말은 공개 채용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은 아예 뭐 특채 비슷하게 공개 채용 허울만 공개 채용이지 한 사람은 채용을 하고 그 다음 한 사람은 공개 채용을 했어요 AB 두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부서에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배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월급을 주는데, 내 아는 그 A라는 사람에게는 월급 500만원. B라는 공개 채용해서 채용된 사원에게는 월급 250만원. 근데 500을 줬는지 250을 줬는지 알지는 못해요. 자, 지급했다. 똑같은 질문을 했어. 그 내용을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월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. 그 내용을 알았어요. 알았어요? 알았을 때 AB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? 자, A는 내가 저 B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두 배의 월급을 받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? 그런 생각 안들 거야 B는 어때요? 나 열심히 일했는데도 저 친구의 절반밖에 월급을 안 주더라 회사 당장 불평불만 나오고 때려치우고 싶겠지 그죠? 공평하지 못하잖아. 공정하지 못하잖아. 형평성이 안 맞잖아. 그렇죠.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임금의 차이를 둘려 그러면은 어떤 차이를 둬야 될까? 감당하는 직무의 어떤 진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뭘 주든지 명확한 좀 근거에 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해 줘야 돼요. 음. 그렇죠? 어? 근데 사실은 이런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요. 안 일어날 것 같아요. 여러분 허울만 사실 공개 채용이죠. 공개 채용, 탈을 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중에 볼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점점 그런 것은 없어지도록 그걸 해야죠. 그렇죠?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? 아빠 찬스.